열일곱 번째, 무지와 작은 믿음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서 보니 그두 술래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산 바로 앞 왼쪽에는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지방과 술래자들이 가고 있는 큰길 사이에는 그 둘을 이어주는 꼬부랑 샛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이며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저는 저기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죠 음,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하려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운 게 되게 많을 텐데요 음,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거예요 아, 그치만 음? 당신은 그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겁니까? 네? 무엇을 보이면서 부탁할 거냐고요 아전 아,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도 어, 하고 자선도 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나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기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 받지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웃음>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은 저한테 낯선 사람들이에요 언니 오빠들은 언니 오빠네 나라 종교를 따르세요 전 우리나라 종교를 따를 거예요 음, 전 우리 모두가 다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빠가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도 보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체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나직기 속삭였다. 소망아, 응? 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본 적이 있어? 응?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거든.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눌까? 아니면 지금은 그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도록 놔두고 앞서가다가 후에 다시 멈춰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 음,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지? 음. 저 무지한테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좀 놔두는 거야 음. 그리고 저 무지가 좋은 권면을 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해보자 가장 큰 이득이 뭔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결국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 생각에 무지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주는 건 별로 좋진 않아 보여. 지금 그냥 앞서 가다가 저 무지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우리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그러자. 그래.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일곱 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일곱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 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착한 크리스천과 그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천는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천는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여 저주받을 배교자 라고 써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친구인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에 산다는 한 착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어.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어.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의 고향은 성실이라는 도시였는데 자초지종을 말하자면 이길 어기에는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살인자들이 보통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이야. 우리와 마찬가지로 술래길을 가고 있던 작은 믿음은 우연히 거기에 앉아서 잠이 들고 말았어. 그때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오솔길에 세 명의 포악한 건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 불신, 범죄 이렇게 한 형제들이었어. 그 건달들은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내서 달려왔어. 마침 이때 그 착한 사람은 막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 근데 건달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에게 서라고 위협을 했어. 이 소리의 작은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서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다 잃고 말았어. 그걸 본 겁쟁이가 말했지. 네 돈지갑을 내놔라 그러나 작은 믿음은 돈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어 이에 불신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넣더니 돈주머니를 끄집어냈어 그러자 작은 믿음이 소리쳤지 강도야 강도야 이에 범죄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어 그걸 막고 작은 믿음은 피를 아클리면서 엎어져 버렸어 그동안 강도들은 그 곁에 서 있었어 그리고 그때 마침 누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혹시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죽이고는 그 착한 사람을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고 말았어 그러자 작은 믿음은 땅에서 일어나 얼른 제 길로 달려갔어 이것이 이 얘기의 전부야 근데 말이야, 그 자들이 작은 믿음이 가진 재산을 다 뺏어가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의 보석을 감추었던 곳은 그들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사했어. 아,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대. 아 저런... 강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는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보석들과 또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있었는데 그 잔돈으로는 여행을 끝까지 해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대.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게 아니라면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됐대 그가 한사코 자기 보석들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구걸과 그외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길을 이 굶주린 배를 안고 갔대 아... 어... 저런... 아니 그렇지만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될그 증명서를 말이야 그걸 강도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는 꽤 놀랍지 않아? 놀랍지. 강도들이 그걸 빠트리고 가긴 했지만 작은 믿음이 그걸 잘 숨겨서 그렇게 된건 결코 아니야. 왜냐하면 그는 강도들이 오는 걸 보고 하도 낙담을 해서 그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하신 섭리 덕분이라고 할수 있어. 오. 그래 그래도 그보석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마음이 큰 위안이 되었겠어 만약 그가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음. 그러나 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길을 갈 동안 그 보석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이는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지 실제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할때 거의 그 보석을 입고 지냈어 그러다가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시작했지 음. 그렇지만 곧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나 그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곤 했대 아 어, 진짜 불쌍해 이건 그 사람한테 정말로 큰 슬픔이야 맞아 큰 슬픔이야 음.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처럼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기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불쌍한 사람이 슬픔으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야 내가 듣기에 그는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갔다고 해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났으며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해서 여행 중에 쓸 물건을 사지 않았을까? 아 너는 마치 이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네 응? 왜?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한테 팔겠어?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어 음. 응.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응? 음? 실제로 그가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아, 그렇게 되는이 차라리 뭐 수만명의 강도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야 잠깐 잠깐 크리스찬 응. 어. 너는 근데 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냐? 신랄하지 않아? 냉정하고도 신랄해 그치? 그런데 지그 어. 에서 알지? 응. 그 에서는 죽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장 큰 보석인 장작권이란 걸 팔았어 음, 그치. 그래 에서도 그랬는데 작은 믿음저 사람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잖아 아,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작권을 비롯해 거기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어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은그두 음, 사람은 차이가 있고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 에서의 장작권은 상징적인 거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어. 애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어. 근데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지. 애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 또 애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작권을 판 애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음... 너는 어디서건 애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 아마 없을걸? 그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어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아주 자기의 장작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어 왜냐면 이는 마치 발정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야 그성욕에 대해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행해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어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어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지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서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할 리가 있겠어?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어?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가 있겠어?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망아 그런 생각은 너의 잘못이다? 소망은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래 잘못을 인정할게 근데 말이야 잠깐만 크리스천 너 어? 지금 좀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아니 너그 엄격한 생각이 나를 지금 약간 좀 약간 앵그리하게 만들어. 알고 있어? 어? <웃음> 아니 나는 그저 너를 그 웃어? 머리 위에 알껍데기를 붙이고 한 아. 번도 안 가본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새해 빗됐을 뿐이야. 새 같다고 새해. 새해? 어. 아니 이제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토론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거야. 크리션의 태어난 반응에 소망은 폭발했다. <웃음> 그치만 크리스찬아 잠깐 내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 아니 그그세 명의 강도도 좀 겁쟁이들에 불과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그렇게 도망을 쳤겠냐고 근데 내 말은 작은 믿음은 왜좀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냐 그 말이야 어, 내가 화난 건 그게 아니고 그니까 러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 대책이 없으면 그때 항복해도 되잖아 쫄보도 아니고 음, 음 그렇지. 아니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는 거는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 아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했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소망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마치 한번 너가 이렇게 싸워볼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지? 아, 어, 얘기해봐. 하지만 지금 너는 배가 부르고 그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만약 그들이 실제로 여기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면 이 생각이 달라질걸? 야,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보자 그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믿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이야 그 왕은 필요하면 신이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아. 나도 이 작은 믿음씨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 그새 악한이 달려들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기 시작했지. 근데 그 자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어. 그때 나는 속담에 이른 대로 제 생명을 헐값에 넘겨버리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어. 음? 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왔지만 이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소망아.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그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았어? 아 그래 그랬어. 대은해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종종 도망을 치거든 놀랄 일이 아니지 왜냐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전사니까 우리 임금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응. 그런데 작은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전사 간에는 차이점이 있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사들이 거두는 전공 같은 것을 결코 세울 수 없어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굴뚝새에게 황소같은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해 또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 작은 믿음씨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난관에 부딪혔던 거야 작은 믿음씨 대신에 대은혜씨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설사 그가 있었더라도 엄청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대은혜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어. 아니, 하지만 겁쟁이와 불신과 또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매우 어려워지지. 그들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테니까. 아, 사람이 쓰러지면 뭘할 수가 있겠어? 대은혜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처랑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한 말에 좋은 증거들이 돼. 나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 당시 그는 전투 중이었거든.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알아? 헤만과시스기야도큰 전사였어. 이들도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엄청 썼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그들의 전투복을 다 망가뜨렸지 아 그리고 베드로도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면 뭐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곤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막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 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잖아 그들의 왕은 그들의 호박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래서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어 악한들이 공경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와 그 왕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 도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뭘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람에게 요의 말이 있고 또그 말을 탈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으면 그는 큰일을 성취할 수도 있어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울음소리를 내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 같은 하인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라면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의식되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가 남자답다는 생각이 스스로 흐뭇해하지도 말고. 아,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는 되게 시험을 당할 때더큰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야.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의 충동을 받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만의 줄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의식됐지만 저들에 의해서 베드로만큼 희롱당하고 쫓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돼 작은 믿음 씨가 리와 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는 이렇게 말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해야 돼.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어. 아 소망아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한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뭘 두려워하겠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으스되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나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 아, 그런데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하나 나는 내가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어 우리가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내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사자와 곰이 아직도 나를 삼키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음.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 불쌍한 작은 믿음씨.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강도를 당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기억하고 더큰 믿음을 갖도록 하세요. 아, 그러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무지는그 뒤를 따랐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저... 왜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천국으로 갈 건데 저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요 아, 어? 그럼 저 따라오세요 마침 저도 그리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 그리하여 크리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또 실수를 범했어 아 목자들이 우리한테 아첨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줬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거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줬어 근데 우리는 그 안내도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 여기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어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이야 이렇게 한참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자는 아첨쟁이로 불리는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 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저희들은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의 집 아시죠? 거기서 묵었어요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줬어요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왜 꺼내보지 않았습니까? 아... 몰라요 그냥 까먹고 보지 않았어요 <웃음> 왜요? 깜빡... 했어요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아, 일러줬죠 근데 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첨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려주었다. 이래하여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갔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슬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얼검에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물론 구조되긴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